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게 RX 7900 XTX 입니다 일단 제품은 웨이코스에서 빌렸고요 파워컬러 유통 제품입니다 근데 레퍼런스 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미리 꺼내 놨는데요 상당히 이쁘죠 깔끔하고 꽉 짜여진 느낌을 보여줍니다 유선형에 LED 들어가는 라인도 이쁘게 빨간색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 막상 켜보면 진짜 마음에 들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든게 뭔지 알아요 이 지금 히트싱크를 검은서다 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블랙 감성 있죠 올블랙 감성 거기에 레드 포인트 싹 들어간 진짜 딱그 느낌의 극합니다 여기에도 참 방열판에도 엣지 있게 선 하나 싹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led가 들어오는데 라데온 마크 싹 새겨져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옆면을 쿨링 위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 놨는데 이게 은색이었으면 오히려 안 어울렸을 텐데 검은색으로 칠해 놓은 것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얘는 커넥트 번 걱정할 필요 없는 8핀 두개 여전히 그 후기 격 쓰고 있습니다 백플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사용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빨간색 포인트를 집어넣고 여기 뚫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막아 놨네요 심지어 이면도 막아 놨거든요 이꼭 뭐 자동차 본넷 형성시키는 단단한 그런 음? 어, 모습인데 어, 이 라인이 이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뒤에 포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USB C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DP 둘에 HDMI 하나 C타입 하나 어 이런 모습인데 어, 레퍼런스 중에서는 제일 잘 뽑힌 것 같아요 참고로 쿨링 성능이 이렇게 다 막혔다고 좀 떨어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4080 보다도 시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이따가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외관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자펴 보시죠 안녕하세요 펴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RX 7900 x t x 리뷰입니다 자, 매체랑 어, 이런 그 일반 유튜버랑 엠바고가 달라서 하루 늦게 올리게 되어드렸는데요 어... 일단 벤치 세팅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AMD 그래픽카드인데 특이하게도 13700K를 넣고 벤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사실 뭐 AMD CPU 지금 7 0 0 0 c 잘안 팔리잖아요 대부분 유저들이 13,600이나 13,700과 조합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요거를 벤치 세팅으로 넣어뒀습니다. 보드는 Z790에 비교적 구하기 쉬운 Z790 보드죠. 요거랑 드라이버 버전은 이전에 사용했던 버전하고 동일한 비교하기 쉽게 526.7 드라이브를 썼습니다. 윈도우는 21H2를 썼는데 이거 왜 썼냐면은 2로 올리면 버그가 있습니다 아시시피 성능이 좀덜 나오는 버그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버전 썼고 레모버는 6400까지 땡겨서 최대한 그래픽 카드 성능을 올릴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사용한 그래픽 카드는 뭐늘 쓰는 3 0 8 0스틱스 그리고 4080SG와 7900XTX 레퍼런스 제품 이거 웨이코스에서 빌린 거고요 4090 윈도 퍼스 요렇게 제가 그래픽 카드를 준비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UHD, QHD, FHD 셋다 진행했으나 웬만하면 UHD 위주로 보시는게 좋을겁니다. 그래픽카드의 최대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해상도인 f h d 나 QHD에서는 성능 비교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UHD 기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세팅하면은 사실 AMD한테 패널티입니다 인텔 CPU에 AMD 극카를 조합해서 하시면, 하시면 라라랜드라고 부르죠. 라데온 라이젠 조합보다는 성능이 덜 나와요 어, 요거에 대한거 어, 효과 검증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7900XTX를 790X와 다시 조합한 어... 항목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일단 영상을 제가 표로 준비를 봤는데 표다보시난 뒤에 영상까지 보고 싶으면은 표 설명 듣고 끄지 마시고 뒤에 쿠키 영상 비슷하게 붙여둘 테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서 과연 7900 XTX는 4080을 위협할 만한 물건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 우선 긁어서 봅시다 자, 똑같은 13700K를 썼을 때7900 XTX와 4080은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날까요? 사팡에서는 사실 거의 똑같은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펭귄 프레임은 똑같은데 최소 프레임이 좀 심하게 출렁이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서 7900XTX에서, 어, 약간의 끊김 같은 게,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펑은. 어쨌든, 뭐, 겉으로 보이는 표면, 프레임은 똑같이 나왔어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이 똑같이 나왔는데, 디비전은, 뭐 최적화가 잘 되는지 몰라도, 인텔 CPU 쓴다고 딱히 최소 프레임 패널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4080보다 최소 프레임이 좀더잘 나왔어요. 상구지 토탈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평균 프레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최소 프레임, 마찬가지로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지게 나오더라고요. 메트로 엑스덕스도 이 정도면 오차 범위죠. 어, 큰 프레임 격차 없이 최소 프레임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포르자하고 섀도우 툰레이더 그리고 보더랜드에서는 확연하게 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봐도 20프레임 처지고 10프레임 처지고 또 10프레임 조금 넘게 처지죠. 어, 이걸 보니까 이번에도 얘네 앞에 게임의 4개가 똑같은거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쳐지는걸 보고 느낀게 있습니다 아 아직 베타 드라이버라 최적화덜 됐구나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개선되고 성능이 오르지 않을까 늘 그랬잖아요 뭐 5000시리즈도 그랬고 6000시리즈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랬겠죠 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넣어놓은 게임들은 대부분 엔비디아 쪽에서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들입니다 m d 에서도프레임잘나온 게임이 있긴 있어요 어떤거냐면, 어세신크리드 그거랑... 어, 바이헤저드 요것도 나름 인기 게임이죠 요 두가지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7900XTX가 무려 한 2-30프레임 정도 더 높게 나온 경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 근데 왜 그건 안 넣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늘 하던 게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게임 종류를 바꾸면은 왠지 그 제품을 부각시키기 위한 아 아무리 봐도 어좀 <웃음> 어, 광고를 반탄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선택이 AMD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고도 그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서 보십시오. 게임마다 다르다. 케박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제 테스트 테스트상 여러분이 인텔 CPU를 사용한다면은 4080보다는 7900XTX가 성능이 덜 나옵니다. 4080이 오히려 프레임이 더잘 나오는 걸로 보였어요 엄청난 차이는 납니다 약 7%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MD한테 좀 불리한 게임 위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텔 CPU를 썼기 때문에 라라랜드 조합 그 시너지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 종류는 바꾸지 않고 제가 한번 CPU만 라라랜드 조합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MD CPU를 넣은 거죠 이거 넣고 재보니까 어... 프레임이 사펑에서 소포이깁니다 그리고 최소 프레임이 많이 쳐졌던 것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도 소포이깁니다 최소 프레임도 뭐 인텔 13700K 플러스 4080보다도 조금 더잘 나옵니다 상구지 터탈로도 미묘하게 프레임이 높긴 한데 이건 그냥 오차범위라고 볼게요 1프레임이니까 근데 최소 프레임은 그냥 기존 인텔과는거과 똑같습니다 어, 메트로 엑스더스도 거의 똑같았고 포로자도 꽤나 프레임이 올랐어요. 10몇 프레임 올랐죠. 물론 이 4080급의 프레임이 나오진 않았으나 여러 번 재보니까 좀 편차가 심하긴 하더라고요. 잘 나올 땐 118까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꽤나 4 0 8 0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라라랜드 조합으로 가면요. 그리고 섀도보틈 레이더 요것도 프레임이 소폭 올랐습니다. 물론 그래도 조금 처지긴 하죠. 보더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900XTX는 일단 자사에, 그러니까 같은 AMD CPU, 라이젠 기반으로 최적화를 먼저 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꽤나 프레임이 비슷한 수준까지 근접했어요. 이제 4프레임 밖에 차이 안나죠. 100대 96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은 사실상... 우리가 4%면은 반단계 차이가 안나거든요 보통 한단계가 10% 넘게 차이 난다고 계산하니까요 그7 9 0 x 와 4080이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는게 딱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갔을때? 라라랜드 조합을 갔을때요 만약에 4080을 라이젠과 조합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사실 13700K랑 조합한 것보다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예전 영상에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대략 얼마 떨어지냐면 4% 가까이 떨어집니다 3,4%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랄라랜드 조합에서는 4080하고 7 9 0 s 가 동급이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거죠 그래서 아마 케이사전의그 리뷰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거고 음... 그리고 또 게임 종류가 다르니까 또 쿨엔조이츠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레임 잘나는 a m d 잘나오는 게임도 한 두어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급처럼 나오고 거기는 인텔 조합 하더라도 근데 나는 어, 대부분 MD에서 불리한 게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웃음> 아무래도 7900 XTX가 약간 약하게 나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3080과 비교했을 때는 40% 정도 성능이 높고요. 6900 XT 이전 세대랑 비교해서도 40% 정도 성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발전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보였는데 근데 4000CG가 워낙 성능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AMD의 자신감은 결과적으로 경쟁사 대비 허세로 보일 수가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UHD로 봤을 땐 그랬어요 UHD로 말고 이제 QHD하고 FHD가 있는데 사실 여기 값은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왜? CPU 쪽에서 병목이 먼저 생기거나 게임 최적화 문제도 프레임이 어, 최대로 뽑히지가 않습니다 GPU 로드를 다 갖다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가 아마 여기 라랜드 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더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4090하고 겹쳐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여기 값은 크게 의미있다기보다 혹시나 비교적 저해상도에서 7900XTX 쓰실 분들이 참조하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력소비량을 또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전력소비량 7900이 대충 제가 이거 인게임에서 표기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별도의 프로그램 써서 창모드로 게임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340에서 324일을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4080은 약300 정도였으니까 사실 20, 30 정도 7900이 전력 소비량이 높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거는 6900전 세대 XT랑 비교하면은 나름 전선비가 개선된 겁니다. 6900 XT가 한290 정도 썼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전력 소비량이 40 정도 더 높으면서 성능은 40%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은 15% 증가했는데 성능은 40% 증가했다는 거는 분명히 전선비 개선도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진의 제품 전세대랑 비교했을 때는요. 다만 4080이 얘는 진짜 가격 빼고는 욕할 게 없어. 워낙 성능이 잘 나오고 거기에 다가전선비도 괜찮아서 요거랑 비교하면은 다소 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현실입니다. 뭐3080 이런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전선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세대 3000 시리즈나 전세대 6000 시리즈 요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괜찮은 전선비를 보인... 보이지만 4000 시리즈 요 신형 엔비디아 경쟁사의 제품이랑 비교했을때는 정성비가 살짝 처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온도 테스트도 따로 했었어요 온도 테스트 동일한 조건에서 해보니까 와..레퍼런스인데 뭐 온도가 너무 착합니다 온도가 레퍼인데 비레퍼가 막 62도 61도 64도가 나오는데 이 레퍼런스가 <웃음> 60도 밖에 안나와요 4000 시리즈가 쿨링이 좋다고 칭찬받잖아요 그 칭찬받는 4000시리즈보다도 더 괜찮은 쿨링을 보여줬습니다. 레퍼런스. 사이즈가 작은 그 레퍼런스로요. 요거는 칭찬할만한 것 같아요. 다만 소음에 대해서 할말이 있는데 폐소음은 솔직히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대충 45, 6dB니까 3000시리즈 평균 소음이랑 비슷했는데요. 근데 고주파음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제께 뽑기운이 없을수도 었 있습니다. 한개밖에 없으니까 제 제품이. 근데 고주파가 약간 들리더라고요 제가 귀가 나빠서 고주판 잘못 듣는 편인데, 근데도 살짝 들리긴 했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평가를 하자면은, 전성비, 어우, 꽤나 개선됐어. 성능, 4080보다 살짝 못 미치는 느낌인데? 그래도 4080 동급이라 그러면은, 어, 뭐, 이해는 할 정도. 어차피 격차가 얼마 안 나긴 하니까요. 둘이 격차가 뭐, 3, 4%밖에 안 나니까 그냥 동급이라 해도 할, 할 말이 없긴 해요. 가격. 가격을 제가 얼핏 듣긴 했습니다. 음.. 대략적으로 100만원 중반에 살짝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가격을 봤을때 가격 애매한 가격 쿨링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소환성 좋아 고주파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정도가 어, 어, 전체 평가가 될겁니다 뭐 나오기 전에 앞내발앞내발 그러면서 4090 하고도 뭐 어떻게 비빈다는 그런 진짜 앞내발펼치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엔디가 공치적 그런 얘기는 한적 없죠 경제상대는 4080 정도 잡았었습니다 근데 4080을 확실하게 이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실제로 확실하게 이기진 않습니다. 라라랜드 조합으로 해야 소폭 이기는 수준은 나올 거예요. 라라랜드가 아니라 만약에 인텔하고 조합을 하게 된다면 사실 4080한테 살짝 처진다는 게요 위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표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성준님 생각 어떤데요? 이 7900XTX 살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솔직히 얘기가있습니다 당장은 살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게... 자,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성능이 대충 1위계사 하십니다 라라랜드 조합했을때 얘 성능이 97 그리고, 아, 96을 합시다 96을 잡고 4 0 8 0이 10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성능이 이래요 취직가 생각하면은 4080은 200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180에서 230 사이에 발매됐으니까요 가 얘는 취직가 얼마다? 160이죠 자 이렇게만 펴놓고 보면 와 가성비 좋은데요 성능이 4 밖에 안 쳐지는데 가격이 40만원에 싸잖아요 나는 결론이 날수 있었는데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요 할인 이게 12월에만 꼭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또 12월, 16일 지나서 또 할인을 한번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5에서 뭐 7% 정도 더 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할인한다 쳤을 때 사실 지금 제싼 제품 사면 은 청구 할인 기준으로 151만원 아 할인은 아닌 정사가 기준으로 177만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미 꽤나 큰폭으로 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4080 미리 사지만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0만원 가까이 20만원 초에 30만원 가까이 내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우로 160 그대로 가져와서 비교하면 어떨가요 어떠, 애매하죠? 10만원, 10몇만원 차이면은, 가성비적으로, AMD를 선택할래? NVIDIA를 선택하려고 물어보면, 보통은 대부분 NVIDIA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최소 프레임 쳐지는 거 보면은, 어, 드라이버의 그 불안정함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한두 달쯤 지나면 어떨까요? AMD 어떻죠? AMD 안 팔리면 가격 내립니다 보통 그게 한두달 정도 걸리는데 제생각엔두 달쯤 지나면 이게 130에서 140까지 내릴 것 같아요 아 물론 어디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흘러온 거 생각하면 다 내립니다 6000시리즈도 처음 출시할 때 가격적으로 안 괜찮았죠 근데 지금 6900사겠다 그러면 내가 모르고 해요 살만하지? 6700사겠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살만하지 그럽니다 6700이 처음 출시했을 때 80만원에 출시됐습니다 지금 얼마에 팝니까? 44만원 38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각각 내렸어요 물론 단기간에 절반까지 내리는 릴 절대 없겠지만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는 금방 내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한 160한다 치고 더 내려서 이게 130 정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살만한 제품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드라이브 업데이트로 이 불안정한 프레임을 해결해주고 뭐 가격 할인까지 들어간다면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당장 사기에는 어딘가 좀 불안정하고 가격적으로도 아쉬운 상태다. 물론 경쟁사의 초기 출시가에 비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온 건 맞지만 나오는 시기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경쟁사가 지금 할을 하잖아요. 그거 따라가려면 은더 가격을 내려야 된다. 하지만 또못살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가격 내고 나면 살만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나 해서 인기 온라인 게임 돌려봤어요. 6000시즌 인기 온라인 게 돌리면 은좀 끊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그 후기가 많아가지고 로스트아크 라든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는 실제로 돌려봤는데 배그는 그... 최후의 10인 기준으로 한 최소 프레임이 88? 요정 도 나옵니다 1% 프레임이 4K 올 울트라 그 평균 프레임은 14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는않았고요 로스트아크는 아마 후키 영상에도 포함이 될텐데 제가 배그는 그 최후의 10인드간도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영상을 깜빡고 하 놓쳤는데요 <웃음> 그래도 남겨놨거든요 배그 말고 로스타크는요 로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VLP 그 최상 옵션 4K 기준으로 돌렸을 때 스키샷은 보지 마시고 <웃음> 아 프레임이 안 끊기고 방어 잘하면서 충분히 즐길 수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6000시리즈의 단점은 개선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틀 내내 게임을 돌렸었는데 블랙스크린, 그린스크린, 블루스크린을 보지 못했습니다. 게임이 실행되지 않거나 튕기는 경우도 없었고요. 다만 최소 프레임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버그는 거의 다 잡은 상태로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7900XTX 리뷰를 마치고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밑에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빠이빠이